够 oh. 헐 <웃음> <웃음> <agues> <웃음> 여러분 삼성 채용 <체험> 공고가 떴습니다 <웃음> 아 오늘 떴었구나 보통 삼성이 이제 채용 시작하면 뭐 수요일이나 목요일에 시작해 가지고 일주일 정도 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밀리고 밀리고 밀리다가 원래 3월 중순에 뜨거든요 지금 이제 4월 초에 떴는데 오늘 떴었어요 <웃음> 오마이갓 오마이갓 <웃음> <웃음> <웃음> 어? 이번에 카피라이터를 안 뽑는구나 오마이갓 oh 아 이게 직군이 약간 바뀌었네 오마이갓 oh 카피라이터 카피라이터로 카피라이터로 입사하고 싶었는데 카피라이터를 안 뽑네요 그럼 어쩔 수 없지 여러분 저희 이제 취업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시작이네요 와. 어쨌든 시작입니다 하, 내일 아침에는 이제 아침 라이브를 제가 매주 수요일마다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아침 라이브를 하게 될것 같은데 어, 갑자기 생각이 많으십니다 <웃음> 몸으로 피부로 확 느껴지네요 뭐 하는 거죠 뭐 들이 들이 돼야죠뭐들이돼야 하.. 근데 네. 인사 한번 해 주세요 안녕 지금은 우리 체모닝 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 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수요일마다 돌아오는 새로 시작한 아침 라이브. 어, 네. 아, 그또 당근을, 아, 역시. 당근쓰! 당근 올려주세요! 네. 굿모닝 FM 장성규를 이을 대항마. 네, 한국타잔의 체모닝 라이브. 네, 여러분, 시청하고 계십니다. 아, 슈퍼! 슈퍼! 슈퍼! 슈퍼! 슈퍼! 슈퍼! 슈퍼! 슈퍼! 슈퍼! 슈퍼! 슈퍼! 슈퍼! 슈퍼! 슈퍼! 슈퍼! 슈퍼! e m 하자, 파이팅, 이부장, 커플룩, 클러스. 유니폼, 이기자 하자, 하자, 파이팅! <웃음> 안 막아, 안 막아 조지란 마가트가못한것 같아 하루도 수고가 많아서 오늘 정말 좋 게임이었어. 자 가볼까? 그래. 재상아 잘어이야끝이 끝이야. <웃음> <근데> 이 <영화. 웃음> 소스거든. 네, 저, 저, 요렇게, 저, 요렇게, 저렇게, 저렇게, 저렇게, 는렇게 저렇게, 저렇게, 신고해놨어 게 저렇게, 저렇게, 게 저렇게, 저렇게, 저렇게, 저렇게, 저렇게, 저다게저렇 너무 맛있네. I 그래, s <웃음> <웃음> 봅시다 아.. 다 했다 아.. 자소서를 드디어 다 썼습니다 밤을 꼴딱 샜네요 밖에 해가 뜨고 있어요 이제 씻고 좀 정신을 다시 좀 차리고 마지막 첨삭을 하고 이제 제출을 해버릴 겁니다 렛츠고 가자 가자 저는 이제 마지막 참석을 할겁니다 자 최종지원서 제출 됐나? 아, 취업전선에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네, 삼성그룹 3급 신입채용 와우 기하의 지원서 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전형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결과를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하, 감사합니다. 가슴이 뛴다. 와, 날씨 좋다 오늘. 해 떴네. 아. 아. 저는 이 자소서를 다쓴 기념으로 이 쓰레기 쓰레기 영상 보셨죠? 네. 쓰레기 영상 꼭꼭 봐주세요 네. 분리수거를 하러 갈겁니다 레고 레고 아우 기분좋아 About <목소리> to leave Already packing Come with me I'm not really asking We'll get away To a place where we to see the world in action what we can be life with no distractions we'll get away this is what we waited for take my I try this a new way. I'm gonna show you the tricks that I don't know. I'm getting tired of talking, and I need more of a show right now. It's time that you made your mind up. Cause lately, all it ever does is change. Feels like we're only talking, talking. 프로틴 언박싱 타임 여기는 이렇게 그 흔히 우리가 쓰는 박스 테이프 안 쓰고 이런 뭔가 종이테이프 같은 걸 써요 요즘 쓰레기 환경문제에 관심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게 눈에 확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종이테이프가 굉장히 튼튼해요 생각보다 하, 뭐가 한참 봅시다 여기는 항상 이 포장재를 이런 종이로 쓰더라고요 아, 프로틴스 프로틴스 하나 더 아연이고요 요거는 이거 뭐지? 알기닌, 네, 알기닌입니다. 알기닌. 그리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프로틴 바. 그리고 G 사트도 샀네요. 아, G 사트 뭐 뜻도 모르지만. 어쨌든 뭐 삼성 직무적성 검사라고 합니다 서류가 붙었는지 떨어졌는지도 모르지만 뭐 됐다 생각하고 일단 뭐 합격한다 생각하고 공부도 해야죠 광고직은 재밌는 게 여기 보면 뭐 언어논리, 수리논리, 추리, 시각적 사고 이렇게 여러 파트가 있잖아요 광고직은 따로 시험이 있어요 재기획은 시험이 따로 해가지고 집사태 중에서는 언어논리만 보고 창의력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연상되는 그림을 비교해서 그린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카피를 뭐 새로운 카피로 바꾼다든지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서술형으로 제시한다든지 그런 하, 그런 시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거는 책도 없고 기출문제조차 없어서 진짜 인터넷에서 정보 긁어 긁어 모으고 순간순간 창의적인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보통 이제 적성 인, 어, 인적성 검사에서 탐배수를 뽑으니까 제 친구의 지인 피셜 어, 신입사원을 한 매년 15명 정도 뽑는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3배수면 45명인거잖아요 몇백명이 시험을 칠텐데 45명 안에 들어야 된다 이 말이죠 하... 할수 있어 나 한국 타잔이야 나 한국 타잔이야 그래도 그나마 장인거는 저 이런거 진짜 못하거든요 이런거 왜 주사위 맞추는 거 있잖아요 그좀딸려요 제가 근데 다행히 그건 안 봐도 된다. 다행히 좀 언어 쪽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구성 검사 이게 언어 논리 부분은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창의력 부분이죠. 창의력 어떻게 평가한지도 모르고 평가 기준도 없고 점수 컷도 없고 모르겠어요. 그냥 이 크리에이티브한 생각을 매번 한 수밖에. 어쨌든 이제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I see you